Thank you. Bye. 아니. 아니. 아니. 아니. 아니. 아니. 아니. 이맛아 맛집이다 맛집이 있습니다. 영화매버 나는 저기 와. 와무순 현실 안갔다 어? 아니 저 앞에 가서 찍어야 되는데 <웃음> 어 밤시의도몬냐 <람쥐의> 다이, 다이아몬드, 보배, 아 반대로 입고 으셨어야 되나요? 보배 다이아몬드의 휘감긴부인 음.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 건가, 내가 이를 어때? 읽으니까 봐봐, <웃음> 인부긴부인, 도문양이다가 보고 음. <웃음> 초등 가방, 가죽가방이래 가방 이름표에는 상일과 닭가시 가스이코 라고 적혀있다, 저 밑에 적혀있는데 이 <목소리가> 뭐야? <우와>. 뭐야? 우와 대박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대박 대박 대박이다 귀여 <웃음> 귀여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맛있지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18대 24 아... 제나이 이제는... 아다습니다고마요잘좀해네요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이렇게 해요. 저기다서 두간이다 수비 당근을 할게. 요맛있나 음! 공주님이 있어 뭐라고 하는 지금 방금 방 찍고 있거든? 근데 갑자기 응. 공주님이 있어라면서 집어지고 응. 야곤 뭐가 있어? 공주님 방금 아, 다었나이 집은 비빔인데? 어 어, 크리마스 자 어. 음, 어. 음, 맛있다 진짜? 잘했다 살짝 다 맛있다 아주 음. 음. 엄청 맛있아 제일 연한 거에는좀 그런데 어어 어. 응. 그거 해라? 아지말 <목소리> <저거> <목소리> 하지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이거 u 라줄게 이거 l 이 먹자. t i a o e